비파차트에서 주봉 관점으로 시간론 분석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언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언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수 있을까 이거를 주, 주봉으로 그 변곡지점을 체크한 이게 그 분석자료거든요. 지금 <웃음> 보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수치 일대로 이 주요 변곡지점에서부터 선대를 그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은 한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여기인 거예요. 한 사이클이. 그쵸? 그렇죠? 한 사이클이. 그러면 이전 사이클을 통해서 다음 사이클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이 수치일들을 여기에다 대입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저번에 퍼블리싱 했을 때 이거 지적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는데 이해를 잘못하셨더라고 자, 제가 지금 시간론으로 분석하는 거는 이 사이클을 여기에서 변곡 지점을 체크해서 얘에 넣은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지금 변곡 지점들 맞아, 잘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76. 그러니까 기본 수치일 중에서 시간 변곡이, 시간론 변곡이를 체크하는데 어, 가장 긴 시간인 76. 그러니까 76주죠. 상투에서부터 76주까지 이제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지점을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적용이 된 거다. 기본 수치 일대로 일목 기본 수치 일대로 적용을 했더니 여기에선 맞았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 사이클인 이번 하락장에서도 적용시키면은 맞지 않을까 라고 보는 분석이에요 지금 이 사이클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기본 수치 일대로잘 적용했어요 70, 65주 76주 마다 변곡지점 잘 나왔죠 요런 변곡지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하락이 크게 나온 변곡지점이고 어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여기에서도 보자. 여기에서도. 어, 대충 잘 맞아 떨어지죠? 변곡 지점들. 여기에서는 조금 애매했어요. 그쵸? 여기에서, 그리고, 이 52주 변곡 지점에서 12월, 언제야? 12월 둘째 주인가? 어, 제가 퍼블리싱 미리 했었었, 했었었거든요? 12월 둘째 주. 12월 둘째 주가 주요 변곡 지점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 변곡일이라는 거는, <웃음>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어, 변동성이 변동성이 클클 클 가능성이 높은 날이지 반드시 가격이 변화되진 않아요. 어, 이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추세가 이렇게 이, 이, 이것처럼 기존 추세가 기존 추세가 어, 강화되는 변곡일도 생기는 겁니다. 여기 42주는 기존 추세가 강화됐죠. 여기 기존 추세가 강화되는 변곡일이었죠. 그래서 어, 시간론에 의한 분석에서의 변곡일은 반드시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떨어지는 반등 또는 반락을 말하는게 아니고 어, 가격 변화의 가능성이 큰 날짜가 변곡일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웃음> 이 비트코인 어, 14년, 14년에서 1 4년 15년에 이어졌던 하락장에서도 이 기본 수치일대로 분석한 시간론 변곡일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76주 2 이후에 하락장이 끝나고 이제 상승장이 시작된 거잖아요 회복장이죠 어밀히 따지면 회복장 회복장이 시작된 기준이 76주가 흐른 뒤였어요 그럼 76주는 웬만한 하락장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76주까지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거예요 어, 높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를 깰 가능성도 어, 없진 않다는 거죠 깰수 있어요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전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 보면은 본격적으로 어,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회복했죠. 다우 이론에서의 그 추세 전환의 기준인 추세 전환의 기준인 어, HL 그러니까 하이 로우 저점을 높이고 그 다음은 어, 고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그 다음 이 다음 전 저점이 다음 저점이 전 고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우 이론에서 말하고 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전고점을 높였어요 이 시점부터 76주 이후 흐른 뒤부터 추세전환이 본격적으로 어, 발동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하락 추세가 마무리된 거예요 76주 이후가 지난 다음에서야 그럼 우리도 우리는 차트는 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의 어, 확률 통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 확률 통계적으로 접근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하 차트 자체가 기존에 만들어진 가격 그리고 거래량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차트니까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일을, 일에 대해서 확률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확률 통계 확, 확률 확률과 통계 우리 우리 이거 수리 영역 나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확률 통계 확통 확통 확통 자 확통 그래서 확률과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확률통계 어, 확률통계 갑자기 왜 말하면은 아 제가 어, 수리영역은 제가 만점을 맞았거든요 네, 수능에서 수능에서 수리영역 만점 맞았습니다 아, 참. 수능. 물론 문과수학이었어요 문과수학 다 까먹었습니다 수리와 외국어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아, 뜬금없이 이 얘기 왜 하고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어, 76주까지는 하락장이 유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76주까지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하락장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 맞아요. 데코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변곡 지점인 요 76주까지가 언제냐? 올해 5월 말입니다. 5월 말.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동안은, 음, 상반기 동안은 기존 추세가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횡보, 횡보, 수렴, 또는 회복장, 어, 이러한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 거예요. 19년도에.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사이클을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올라, 올, 오르죠? 당장 오르죠? 그럼 더 떨어지는 파동이에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어, 추세,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어, 바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는 차트는 없어요. 이런 차트는 없어요. 대부분, 어, 버블 이후에 산 하나 만들고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회복하는, 천천히 회복하다가, 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적은고점을 넘고 다시 한번, 어, 제2 상승장을 시작하는 이러한 사이클을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이 지점에서는. 그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회복, 리커버리. 회복장. 회복장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뭐가 일어난다? 회복장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회복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웃음> 여러분들, 뇌피셜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뇌피셜. 회복장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 데코님? 아, 그쵸? 마일... 마일 100 세븐틴님? 어, 제 관점이 그거예요. 회복장에서는 매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 바닥을 깨지 않아요. 이 하락을 만든 이유가, 이 하락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개미들이 털고 나가서가 아니에요. 왜? 개미들은, 개미들은 여기에서 뭐하냐면은 털고 나갈 생각 안하고요. 여기에서는 아, 조정받고 오르겠지. 아, 다음 조정받고 오르겠지. 아, 다음 조정받고 오르겠지. 아, 다음 조정받고 오르겠지. 여기에서 뭐해요? 이제 개미들? 아 비트코인 망했다. 암호화폐 시장 끝났다. 비트코인 개스캠, 십스캠십스캠 개사기, 어, 다 털고 나가야지. 저 정리합니다. 개미들은 이런다고요. 근데 이 내리는 이유는 몰라. 내미, 내리는 이유는 사기여서, 스캠이어서 모른다고요.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리는 이유는. 내리는 이유는 내리는 이유는 내려간다 이 내려간다는 거 개념 자체가 떨어지는 가격을 받는 세력이 있어요 그 받는 게 개미들일 수도 있고 근데 정작 떨어뜨리는 거는 세력들이 하겠죠 세력들이 떨어뜨려요 떨어뜨려 근데 떨어뜨리는데 이 떨어지는 가격을 초반에는 개미들이 받다가 정작 여기서는 에 개미들이 못 받아요 이제 공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포가 여기서는 절망, 절망 단계 그러면 은 절망 단계에서부터는 개미들이 못주세요 진짜 바닥 잡고 싶은, 좀 용감한 개미들은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선못 잡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거야. 왜 누르냐? 어, 왜 누르냐? 여기에서 기관, 기관 세력들이 유입이 된다? 이 가격에서 안 사요. 우리 ETF 들어오고, 뭐, 어디야? 뭐, 조지 소러스, 블룸버그, 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 들어온다고, 우리 파이 커진다? 라고 우리 막 환호했죠? 이 순간에. 선물 CM이 들어오고 선물 들어오고 ETF 들어온다 진짜 달라라 간다 라고 했죠 기관들은 여기에서 살 마음이 없는데 고래들은 기관들은 이 가격에 살 마음이 없는데 그럼 뭐예요?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어, 거래소 자체에서는 물량을 안 사겠죠 뒷거래를 통해서 장외거래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떨구겠죠 주식에서는 이게 공매도 과정이잖아요 공매도 과정 공매도. 공매도 과정을 통해서 가격을 낮춘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그쵸. 아, 데코님, 건전하고 보수적으로 제2상승장이 어느 기간쯤... 저는 70... 적어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19년 하반기에는... 19년 하반기가 지나야 적어도... 어, 적어도 이 6200을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저... 데코님 답변이 되셨나요? 네, 이거는 저의 그냥 분석 결과기 때문에... 뭐 제가 답은 아니죠? 자 아무튼 지금 계속 눌러 가지고 가격을 결국에는 만족, 만족을 만할수 있는 가격이 온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가격을 낮추지 않고 어, 티를 내지 않게 그러니까 줍는다는 거는 매수를 매수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거는 엄청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매수 물량이 많은데 가격이 유지되려면은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누르면서 누르면서 개미들이 따라붙 따라붙는 걸 이제 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매집 과정이.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게 차트에서는, 차트에서는 한번 사이클 삼 만들고, 아래로 하락장, 개미들 다 털려 나가고, 어,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매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 상승장으로 바로 갈수 있는, 갈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차트상에서는. 왜냐면 회복하는, 다음,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세력들, 결국 이 법을 이러한 상승은 세력들이 만들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개미, 세력들이 만들어서 개미들이 따라 붙을 수 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 개미들 말, 개미들만으로는 이거를 바로 올릴 수가 없다고요. V자 반등 안 나온다고요. V자 반등 바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더블 탑 만들고 이런 거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이, 회복이 필요한 거, 회복. 그래서 저는, 어, 미니멈, 미니멈, 올해 상반기는, 올해 상반기는, 회복을 해야 잘한 거다 어, 지금 당장 여기를 뚫게 되면은 그냥 얘는 지금 당장 여기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여기를 뚫는다? 그럼 얘는 그냥 이 하락파동의 일부분인거예요 여기 이 하락파동의 일부분인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오히려 이 하락파동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데코님 말씀이 이제 벡트 ETF 엄청난 호재죠 호재 맞아요 대상증장 만들 재료들이 맞아요 ETF, 벡트 애들이 근데 자 근데 벡트가 들어왔다? 여기서 벡트가 ETF가 들어왔다? 실제로 여기에서 들어왔다? 이가격에서는안 산다고요 걔들이 자 그래서 ETF, 벡트 뭐 이런 거 지금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그 소식 나, 나와서 그 소식 나와가지고 지금 따라 붙는다?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그렇 위험한 거죠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 매집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차트상에서 세력이 매집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 지금 어디 있었어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집을 해서 갖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미들을 붙일 기간이 없잖아요 지금 아, 모네로도 이따 볼게요 네. 그러할 기간들이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았다고요 시간이 부족했다고 그쵸? 어. 그래서 지금은 음, 당장 그러한 호재들이 나와도 바로 V자 반등해서 투더 문 안간다고요 못가요 못 가요 이거는 안 돼요 이러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 이거 분석 두달 전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바닥에서 충분히 세력들이 물량을 모집할 매집할 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